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지난해 1 2월부터 잠정 중단됐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이후로 든 한일 정책 대화 중단은 국장급 대화로 이미 해결이 됐고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법을 어, 개정해서 근거, 근거를 명확히 했고 또 무역안보정책관도 두었습니다 어, 실제로도 지난 11개월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수출 규제에 관련된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우리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어,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 사제에 일본 정부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수출 규제에 당장 철회하고 양국의 무역관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